창업을 위한 팀빌딩에 대해서 S&B 컬처와 시드림의 대표로 맡고 계신 김병철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S&B 컬처와 시드림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병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입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팀빌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팀빌딩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그팀 구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다고요? 네, 팀빌딩의 중요성은 수없이 많습니다. 뭐 앞서 설명드린 것 외에도 자금이 확보되어야 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이디어의 공유, 제품의 개발, 뭐 그러한 부분도 있고 여러 방면에서 팀빌딩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 이러한 팀을 어떻게 하면 좀더 쉽고 합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뭐 궁금해지겠죠 먼저 창업자를 창립 멤버와 팀원 뭐 결성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창립 멤버가 주축이 되어서 여러가지 일을 리드해 나가고 그에 발맞추어 팀원이 팀원을 구성하여서 사업을 운영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창립 멤버가 팀원이 되는 경우가 스타트업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창립 멤버만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힘들다고 판단이 될 때는 외부 인력이 들어와 주어야만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팀을 구성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정말 창업 기업한테는 유익한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팀 구성 방법을 단계별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팀 구성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단계를 거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창립 멤버 구성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팀원 구성하기인데요. 각각 뭐 자세히 한번 알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립 멤버를 구성하는 세 가지 단계입니다. 우선 최고 의사 결정자가 필요합니다. 자연스럽게 CEO는 필요하겠고요. 마케팅과 기술을 책임질 수 있는 창립 멤버가 있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창업은 CEO 한 사람보다는 CMO, CTO 뭐 이렇게 끓여서 3명 정도의 인원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CEO와 CMO, CTO를 구성했다면 다음은 인재를 찾아야 합니다. 인재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주변을 둘러보는 것입니다.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그러한 능력이 있을 때 그들과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는 주인에게 추천받는 것입니다. 물론 각기 원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을 어떠한 조건으로 영입해 올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해두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창업 관련 이벤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령 지금의 학생이라면 창업 캠프 그리고 창업 이벤트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접할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적극 참여해서 뜻을 같이할 사람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립 멤버를 구성하는 마지막 단계는 설득하기입니다. 사라 사업을 같이 할 사람이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설득해서 창업에 독창시킬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작정 어 아이디어가 있는데 같이 해보면 돈을 많이 벌수 있을 겁니다. 뭐 이러한 멘트 날려서 같은 말로는 설득하기가 너무 어렵게 어려울 거고요. 되도록 중장기 계약을 좀 세워서 사업 플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업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보고 그들을 만나보는 것이 더 매우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그들이 나름대로의 상상의 날개를 펼쳐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긴 과정이고 중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인 팀원 구성하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팀원을 구성해야 하는 이유. 또는 중요성 무엇일까요? 네, 창립 멤버들 모두 구성하였다면 조직 구성에 맞게 창업 팀원들을 모집해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창립 멤버가 일당백으로 모든 일을 주도하고 실무적인 일을 해야 하겠지만 어느 정도 사업화가 진전이 되고 있는 단계라고 한다면 반드시 팀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간혹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중요한 일을 외주로 맡기는 경우도 있겠으나 우리의 중요한 일을 외부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많습니다. 꼭 해야 하는 부분은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창업 초기에는 자금의 문제와 기타 여러기 부족으로 팀을 구성할 수 없겠지만 은 어느 정도 성장한 후로부터는 더큰 성장을 위해서 팀을 꾸려나가도록 해야 할 겁니다. 네. 그런데 대표님, 제가 말씀하시는 걸쭉 들어보니까 그 팀원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인재를 만나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창업 초기는 바쁘고 또 정신도 없으니까 어디서 어떻게 사람을 찾을 수 있을지 그거 걱정이 많이 될것 같거든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그 팀을 결성할 때 좋은 인재를 구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 저는 세 가지 형태의 팀 결성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떤 방법인지 감이 좀 오시나요? 네, 어떤 방법인지 정말 궁금한데 제가 생각하기엔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알아보는것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그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지인 및 네트워크 추천을 통한 팀 결성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스타트업 행사를 통한 팀 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업 포털 사이트를 통한 팀 결성이 있습니다. 창업 초기 인력을 충원할 때는 되도록 아는 사람의 소개를 통한 것이 좋고요. 지인이 소개도 있을 수 있고요. 네트워크 행사, 그리고 기타 여러 모임 장소에서 소개를 부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스타트업 초기에는 정기적인 모임이 있는 행사를 참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곳에서 인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수 있고요. 다른 곳에서 대표이서를 하고 있는 훌륭한 인재를 우리 팀원으로 확보할 기회도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주제인 팀 구성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 주제는 팀 구성원의 능력 향상 방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팀 빌딩이 일정 수준, 즉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팀원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고요. 팀 구성원이 각각의 희망과 비전이 회사와 공유될 수 있는 겁니다. 팀 구성원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뭐한두 가지 정도의 방법을 활용해 볼수 있는데요. 물질적인 방법, 정서적인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물질적인 방법과 정서적인 방법 어, 약간 감이 오긴 하는데 뭔가 이두 가지가 상당히 다를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물질적 방법과 정서적 방법은 뭐 서로 상충되는 관계에 있다고 해도 가언은 아니고요 네, 이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보다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 먼저 물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네, 물질적 방법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여건이 어느 정도 회사의 뭐 위치에 올라와 있어야지만 가능하겠지만 물질적인 보상으로 팀 구성원의 능력을 좀더 향상시킬 수 있는 자본주의적 원리라고 뭐 이해해야 할까요? 뭐 물질적 보상은 당연히 능력의 향상을 분명히 가져오게 됩니다. 예, 하지만 이런 방법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는 분명한 단점이 있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하지만 돈이 최고가 아닐 때가 반드시 있는 거죠. 네, 돈이 최고지만 전부는 아니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물질이 다 이제 돈적인 부분이 음. 채워졌을 때는 어, 그 이유는 조금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회사의 입장에서 물질적 방법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 스톡옵션과 임금 및 복지 향상이를들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많이들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미래의 회사 가치를 생각하고 스톡옵션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물론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를 제한할 필요는 반드시 없는데요. 스톡옵션이 최대의 장점은 경영자 입장에서 손쉽게 팀 구성원에게 회사의 소속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일 겁니다. 두 번째는 임금과 복지를 향상해 주는 거죠. 아주 단순하면서도 직접적인 방법이고요. 임금 향상률 등을 회사의 성장률에 맞추어서 명시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네, 스톡옵션은 초기 창업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물질적 방법은 두 가지로 살펴봤는데 이번엔 정서적인 방법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네, 모든 일이 물질적으로만 해결되지는 않죠.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다니는 이유가 돈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돈이라는 의미 속에는 가족이라는 부분, 꿈, 야망, 도전, 여행, 뭐 기타 등의 등 다양한 것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아마도 제 생각은 오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 다니는 목적 의식을 고치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목적 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중요성을 안다고 하더라도 정서적인 부분을 사실 회사에서 다 감당해 줄 거라는 건 조금 어렵다는 생각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게 한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능력에 맞는 업무 분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내 예산심 고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능력 개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능력에 맞는 업무를 부여해주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회사에 갔더니 하루 종일 복사만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쉬운 업무를 맡았다고 좋아할까요? 아니요.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 네. 않을 것 같습니다. 음. 왜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어, 나를 무시하나 뭐 이런 음. 생각도 들것 같고요. 내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라 음. 상대적인 생각도 들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 능력에 맞지 않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비참함을 아마도 느끼게 될 겁니다. 내 능력을 발휘하고 또더 향상시킬 수 있는 업무를 맡았을 때 비로소 업무에 있어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능력받기 너무 어려운 일을 하게 된다면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그러므로 능력에 맞는 업무를 부여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내 예사심을 고치시키는 거라고 하였는데요. 예사심은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네, 예사심이요? 음, 예사심은 가지기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 네. 네,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도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이 근데 주인의식이라는 건 쉽게 만들어지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사심 있는 직원은 정말 찾기가 어렵고요. 예사심은 주로 자긍심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회사의 발전과 나이 발전이 동일시 되어야만 예사심이 발휘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무작정 예사심만을 얘기한다는 것은 경영자들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예사심을 네, 찾는다. 음. 어떻게 보면 은 이제 회사 안에서도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회사가 발전하면 곧 내가 발전한다. 이런 생각을 직원들이 항상 갖고 네, 있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네. 그렇죠. 세 번째 방법인 자기 능력 개발은 첫 번째로 살펴보았던 능력에 맞는 업무를 주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음, 나의 능력이 자꾸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나의 능력이 나날 뭐 일취월장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예사심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더 능력을 발휘하고 다양한 업무를 시도해보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회사와 함께라면 뭐나 자신이 진정하고 싶은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거겠죠 경영자들은 그러한 개인의 능력을 발산할 수 있도록 옆에서 반드시 도와주어야 합니다 네, 오늘 창업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었는데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창업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까지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란 생각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창업이란 것도 보통의 조직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잘 기억하고요 올바르게 향하면 항상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의 정리입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팀 빌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